여기는 지금 이, 이 바깥 사장님은 무토 토를 갖고 태어났어요 토. 그래서 항상 제가 토를 갖고 있으면 산을 본다 그랬어요. ,이? 산 산을 갖고 태어났다. 근데 태, 태양이 있어줘야 되고 계곡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무가 있어줘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명산이 된다 그랬어요 명산. 그럼 이건 나무는 모행산 목이고 얘는 경화고 얘는 예를 들면. 인수나 개수죠. 여기는, 얘들민 인수가 좋겠죠, 인수. 인수, 여기는 간목, 벼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들을 빨리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어떤가? 목이 있어요, 없어요? 어, 산에 목이 없네, 이렇게 보죠. 산에 없어요. 그럼 뭐냐? 바깥 사장면 누구 이야기를? 자유분방하는 거. 지금도 그렇 자유분방을 구속받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더욱 날이세 박자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뭐냐? 자유분방하고 원래는 이런 게 끼가 좀 있습니다. 이. 끼. 밖에서 대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괜찮게 할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말이야, 이줘요 인기가 있어요. 인기. 그래서 박가 사장님은 차를 지금 젊으면 제가 뭐라고 하면 방송 쪽씩 예체쪽 예체. 사람들을 웃기고 이런거가 있어요. 예, 예체능이 딱 예체능. 방송 쪽, 지금 이게 중학생이다 면 저는 아, 어머니 이 아들 방송 쪽으로 출연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극기 애드리브를 잘 쳐요. 네. <웃음> 애드리브잘 쳐서 한번노래방 가보세요. 순간적으로 재치가. 네, 순발력 임기용이 좋다. 네. 노래방 가보면 은 노래방 있죠. 잘 오세요. 이게 예. 그래서 늘 그런 걸 합니다. 국리를 해요. 대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주는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봤자 그때 시험 볼 때만 바짝바짝 바짝 해요.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 안 했다니까.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때만 바짝바짝 해요. 근데 총기근은 좋아. 컨닝컨닝 그래서 일정한 점수는 올려요. 그래서 순발력이 좋다. 이 말이에요. 순발력. 인기운전이. 인기운전좋요 네인기운 자유에 번뜩 번뜩해요 네, 자유분방하다 구속받기 싫어한다. 자 근데 여기가 얘가 막혀버리면 잘 삐져요. 삐돌이 감정기복이 심하다. 그렇 감정기복이 심하다. 어른이 잘든 잘도 삐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주의 특성이 뭐냐면. 음. 남의 문제는 해결사예요. 바깥에 나가서는 인기가 좋아요. 예, 네, 해결사. 네. 자신의 문제는 우유보단 버벅 된다니까요. 버벅, 버벅이. 앞으로 별명을 버벅 이렇게 해야 돼요. 버벅. 남의 문제는 해결사. 그래서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같아안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가 허당 그러는 거예요. <웃음> 이거 꼭 보여줄 거예요. <웃음> 네, 허당, 허당. 허당. 그니까 러 허당이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간도 잘 빼. 금방 간 빼. 사람들에게 마음 좋으 금방 빼. 기분파야. 간도 잘 빼고 간도 빨리 집어넣어. 그래서 감정기복이 심하다, 이말이요 기분 좋으면 금방 때 얼굴에 표시가 나. 기분 싫으면 눈에서 내 잊어 나와, 수와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게 있어요. 육통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기가 막게 달려 그런데 52세부터 인이 돌았서 인이 인이 인이 돌아서 인신 충을 때려요. 인신 충을 때니까 문서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라 문서 문제. 문서 문제에 고통을 받라 어떤 문제 일을 하면서 관이니까 일을 하면서 문서 갖고 고통받더라. 종교가 바뀔 정도로 고통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종교가 바뀔 정도로 하면 뭐냐? 내가 기독교 믿는데 나 이제 두려워서 기독, 기독교 불교 간다든지 불교 있다가 종교가 바뀔 정도면 내가 그만큼 속을 알아 라이 말이야.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알고 있어요. 네. 속상하라 이런지. 얼마나 속상하면 종교가 바뀔 정도로 이니까 이제 그니까 그만큼 맞고 생각을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죠. 해주 근데 원래 나이 구십 먹어도. 여기 사장님은 왔다 갔다 해요. 네? 성격상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타고난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어머니가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행하긴 그지? 어머니는 할머니 같은 어머니다는 거지. 네. 할머니 같은 엄마니까 할머니는 근데 이 남편에게는 정신적인 멘토예요. 어머니는 나에게는 멘토다. 근데 어머니 어떤, 할머니 같은 엄마였다. 할머니니까 뭐냐. 내가 똥을 싸든 오줌 싸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멀리서 쳐다보았다. 그렇죠? 그, 이얘기입니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이 사주에서 얘가 가장 중요한 얘를 찾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2세까지가 지금 64세인가요? 저유생이니까 네. 유사한데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조가 인이 두르면서 가장 중요한 얘를 깨버린 거예요. 인신춤은. 그런데 이제 여기 신축이 들어왔어. 신축 신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딱 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일단은 허리 허리 허리 조심하라. 허리 아플 것이다. 두 번째. 조 상복수가 있다 이 말에 상복수 누가 돌아가실 분 남편 집쪽로요 양쪽 양쪽이든지 이게 허리하고 상복수 결혼 음. 자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근데 이, 이게 저한테는 상복수면은 둘이 이렇게 같이 그렇죠. 나가면 아니에요? 네. 네 양쪽 양쪽이 있는 지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핵심이야. 이것이 여기서 진짜 고통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갖고, 부동산 가지고, 문서 가지고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어, 이게 대전. 뭘까요? 네? 대전, 거 같아요. 대전 거? 네. 것 같아요. 대전가? 네. 그거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이 사주가 회복이 돌아요, 회복 좋아져요. 10년가 고통받다가. 그, 신축 때문에 들어와요. 신축 때문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다이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지, 어떤 게? 저는 그 포크레인 지금 운전 날 모아서 이제 사업하다 그만두고 알바를 다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같이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일을 보러 다니는 거죠. 저희는 돈만 투자하고, 이제 일이 되면 이제 같이 합세를 하겠죠. 일과 부동산 문제, 업무 문제가 상승. 그리고 올 10월에서 내년 2021년도 올 10월부터 내년 1월 30일 사이, 내년 1월 30일 사이, 내년인데. 아니, 오, 아니, 2021년 년인데 아니 올해 2020년 10월부터 2021년도 1월 네. 30일, 30일 사이. 이때가 부동산 문서 이렇게 좀 재수가 좋은 일이 있다. 그리고 내년 양력으로 3월. 3월 3월 2 0일에서 5월 7일 사이에 부동산 문제 제수가 있다 내년 7월부터 내년 7월 20일부터 2022년도 1월 30일 사이에 2월 30일 사이 2022년 1월 30일 사이에 부동산 문제 제수가 있다 그럼 뭐냐 여기 반전이 있네 반전. 그리고 박하 사장님한테 바짝 지금 뭐니까 정신 해서 다 취하라고 하세요. 뭔가 기운이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들어왔네요. 부동산 문제들이, 악재들이. 이걸 알려줘야 돼. 이거 그래서 좀이 시기가 음.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웃음> 네? 왜냐면, 올해 11월달. 네. 11월달 같은 경우는 병술자이에요 네. 병술, 병술 정해, 부자, 피촉, 병인신묘 임진, 개사, 촉촉촉촉, 이게 다 있어요. 예. 네. 이게? 그 다음에 내년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신축년이잖아요. 그게 경인 신묘 임신 개사 가고값진 딱딱딱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미 여기 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 이게 고통 받는 10년이고 지극히 고통 막 여기서 뭐냐 이 신축이 들어오면서 희한하게 반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옛것이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옛그 묵은 것이. 예? 네? 오피스테. 오피스텔 그게 돈이 커요? 네. 그게 거의 20층짜리니까요. 비슷해. 한 돈인데, 상가. 20층짜리? 네. 상가 있고. 그러면 그게 엄청 큰 돈이네? 네. 근데 그래. 저희 혼자 안 하고 이제 몇 명이서 하는 건데. 그거 해결되면 좀. 그게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 해결되면 좀 기부 좀 해요, 여기 와서. 그렇게 해요? <웃음> 네? <웃음> 저, <웃음> 저 선생님 저를 공부하면 안 될까요? 여기 좀 왜냐면 저희는 그냥 모르지 뭐 여기는 부적 쓰는 데가 아니고 저 알아요. 네, 부적 쓰고 네. 이게 막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다른 데는 저 딱, 저기 가고 싶지 않고 저 이런 거안 나니거든요. 응. 그래서 선생님 거 보고 저기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수입이 없어요, 별로 그냥 이거 이빨만 이것만 상당한게 부적을 쓰고 막 해야 돈이도 있는데 그런 걸안 쓰니까 또 그런 돈, 걸 도처는. 참... 맛있는 거살 <웃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기를 한번 참고하셔고 그리고 저한테 네. 한번 그 시기에 한번 정말 좋으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이 맞춰요, 제가 거의. 근데 이게 많이 들어왔네요, 막. 근데 옛 것이 나온다 나와요, 옛 것이. 묵은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규가 아니라 묵은 거. 오늘 문자 보낼 때도 그게 10년 전에 해결될 수 있는지, 그거를. 뭐, 그러면은 이 문제가 분명히 들어왔다. 그래서 여기 반전의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올해 강치대에 있어서 그 대전시에서도 우범 지역 같은 게 되니까 대전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 어. 예. 그게언제다고 아까 올해 얘시 그러니까 이제 올 10월부터 내년 1월 3 0일 사이. 내년 1월 3 0일 사이. 이때 들어갔던 3월. 내년 3월 21일부터 5월 10일 사이. 사이. 내년 7월 20일부터 22년 1월 30일, 1월 30일 사이. 사이. 예. 예. 네, 들어와요. 그럼 정일안 해도 되거든요, 수익이. <웃음> 어, 일을, 그래서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좀 편안해. 수입이 수익. 없어서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것 때문에 빚도 많이 지고 지금. 그래서. 근데 팔자가 음. 목이 네. 많잖아. 네. 목이 많은 사람은 네. 편안해지도 뭔가를 해요. 이고 남편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여사님 말은 목이 많아요. 네, 네. 편안해도 뭔가 막바삭바삭해요 저는 다니고 싶고 하고 싶어요. 월 그러니까 아까 남편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니그이고 여기 사장님은 뭐냐면 네. 영혼이 세탁된 사람이 영혼이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네, 네, 네. 영혼이 몸말 나그네야. 네. 원래 딴따라야 땅따 땅따라 만되지 문화예술이야 아셨죠? 그뭐 노래 뭐 이런 춤 이런 거는 아닌데 아니 근데 잘 노세요 이런 사람들기분파예요 그러니까 아, 기분파라고 했는데 한번 근데 잘 노신다니까요 그냥 순간 기분이 좀 꼭지 막 그런다니까 아, 그러면은 이때는 돈을 갖다 주면 은또 투자를 하고 이런 남편도 이런 쪽으로 자꾸 그때는 이제 허당이에요 허당 또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해결되면 좀 갖고 있어 그리고 그때 제가 알아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해결, 내년에 해결되면은 네. 이, 이 약간 이게 바깥사람이 약간 허당이다니까, 허당이다, 허떡도 일다니까 그건 해퍼요돈 쓰는 것도 해프고 이렇게 또할 생각을. 그좀 저기 다 빼서 갖고 좀놓 누워요. 빼서 가지고 싹 빼서다 이러면은 자녀 앞으로 좀좀 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자녀 앞으로.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왜냐 이렇게 해결된 을또 다시 투자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해결되는데 큰 돈은 들겠어요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 다른 쪽은 괜찮은데 허리가 지금 혈압이 높아서 저는 혈압에다 신경을 쓰거든요뇌뇌 혈관. 네, 그래서 그거 신경. 뇌혈관이에 허리와 뇌 혈관, 목이잖아요. 응. 뇌 혈관. 그러니까 이런 사주가 뇌가 뇌 혈관 이렇게 겁니다. 마음을 지금 이그이잘못서 마음을 지금 많이 다스려요. 음. 응.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 시계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를 어, 해서 한번 치고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오씨. 이 알려주시란다니까. 지금 안 믿어요. 지금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 겁쟁이에요, 음. 아저씨 겁쟁이. 밖에 사는 강한 것 같지만 여린 사람이야. 음. 그리고 안 믿겠죠. 이런 건안 믿지만 이런 음. 분들 도저 만나면 저 진짜. 몰래 왔거든요. 같이 데리고 올까 그러다. 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더 겁이 많은 분이야 이분. 음. 미신이라고 날 보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화, 아, 아, 이게 한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알아요. 근데 남편은 기독교예요, 저희는. 음. 그래서 남...